Thank you.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죠. 저희 방을 위해. Yes. 첫 번째 게임은 고급 시계. Let's get it. 아니. 네. 하필 두 시를 거는 거야. <웃음>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형 형이 바닥에서 게임을 하고 동생이 컴퓨터를 쓰냐고 하지만, 음, 그렇지 않아요. 네, 컴퓨터 좋지. 어? 네 100% 백퍼센트 사비로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테 야식 시켜? 그럴까 어. 내 형이 나 도와줄 수가 내가 사줄게요. 뭐. 좋아해. 좋아. 이런 동생 좋죠. 음, 아이 동생이 되죠. 세상 천지여. 괜찮이 어, 말로. 아 이런 동생 없어 없어. 괜찮이가 자잘한 말. 아 너무 잘해. 아 어떡해. 너. 음 잘해 응.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뭐야. 아 뭐야 이겼어! 이겼어. 응. 아이고 얘네 걱정 안 밟아가지고 얘네 걱정 안 밟아서 졌대요 은퇴 같이 하자 해놓고 지금 자고 있어요 자기 두 시간 같이 채워줬더니 배신하고 자고 있어요 나쁜 사람 왼쪽으로 돌아가요 차이가 친구. 아그대야 됐어. 짠이는 쪽장해. 너무 쪽장해. 예. 입 못해. 쪽장해. 다시. 다시.